저가 느끼는 바는 어, 비로소 나는 또한번 느끼는 바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또한번 느낍니다. 할 말이 없고 해줄 말이 없어. 뭘 가르치거나 어? 더뭐뭐 음, 뭐 교육하거나 더 일러줄 말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들어보면 음, 자기 일상에서 정말 그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재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태도는 도인이죠. 뭐. 그 정도만 마음을 먹었, 먹을 수 있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삶의 도인의 수준이죠. 자,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난 이런 팔자여서 이런 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고그 일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줘 그리고 어? 정말 일상에서 혼자 즐기든 같이 하든 정말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 해줄 말이 있어 뭘더 원해 정말 새벽시장 가서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또한 거기에 즐거움과 재미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최고의 삶을 사는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기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모든 조건과 여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제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늘음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삶의자리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여기고 최고로 만족하게 여기고 최고로 감사하게 여기면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살면 또 삶은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또한 저도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